4일 연속 지수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이유로든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과거처럼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현금화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과거처럼 비슷한 양상으로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오르다가 밀리고 있습니다. 유사 타점이고요. 하락했던 이유는 반도체 2차 전지의 매물 증가. 오전에 금강원장의 2차전지 섹터는 이상과열 상태고 불공정 거래 엄단하겠다 이 코멘트가 영향을 줬고 뭐 이런게 없었어도 워낙 2차전지 쪽은 또차전지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하락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SG증권 창구에서 하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삼천리, 성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이런 종목들 이런 이슈, 또 신용, 스탕론, 뇌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많이 나왔다. 뭐 어떤 이유로든 주가가 단계에 크게 오르면 단기에 크게 오르면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다. 그 이전처럼 또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추천주 결과 볼게요. 한농화성.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쭉 크게 올라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였고, 이제 단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30%나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또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죠. 24일에 은봉 위골이 떴을 때, 이제 추세 박스 하단까지, 2만원 초반까지 빠지는 거, 주의하자고 말씀드렸고 추세박스기도 했고요. 이 흐름 속에서 빠지고 또 시회로도 약간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회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대주주가 지분을 조금 매도했다. 만주, 뭐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큰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매도하면 주가에는 영향을 줍니다. 요 추세박스 대응하시면서 지키면 홀딩하시고 지키면 또 요구관처럼 반등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조정을 주의하시고요 고점 운봉이 꼬리 주의하라고 하는건 EV 첨단 소재때도 제가 4월 19일에 경고 드렸습니다 밑에서 추천드렸고 단기 우다다다 올라갔고요 현재 8천원 깨지고 7천원대 까지 밀렸죠 EV 첨단 소재의 수익 인증이고 1,200만 원 600%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면서 추세 매매를 하신 거고요. 이때 급하게 상한가 다음 날 계속 우다다다 올라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물량을 홀딩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계속 들고 있다가 이제 꺾이는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도하면서 챙기고 있는 거죠. 고점 은봉이 꼬리 출현 시에는 항상 큰 조정을 주의하자 예시종목 이바산업 21일에 은봉위꼬리 떴고 크게 단기에 밀려버리죠 이런게 재수없으면 제자리까지 바로 뚝 떨어집니다 다음 하잉크코리아 쌍봉이탈로 많이 보여드리는 교과서 차트인데 얘도 쌍봉이탈 나오기 전에 왼쪽 봉우리에서 고점 은봉위꼬리가 있었고요 다음 TSI 얘도 한농화송이랑 같이 중장기로 추천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 추세 하단에서 반등 확인하고 역별 돌파 나올 때 추천드렸고 추세 상단까지 도달했으니까 이제 또 밀리게 된다면 다시 또 만원 부분까지 떨어지는 거 경계해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분석 흐름이고요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조심하자 말씀드렸고 얘도 단기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9일에 뭐 길진 않지만 은봉 윗꼬리 떴었고 요 상한가 종가를 이탈하면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봉 추세 하단까지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딱윗꼬리 조금 달고 마감을 해줬고 상한가시가도 중요하죠. 여기랑 일치하는 자리 12,200원 정도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이탈하면 1차로 여기 2차로 여기까지 또 떨어지는 거고 지키면 반등 또 크게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가짜 반등도 조의를 하셔야 되고요. 단기 파동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올라가려면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 반등 나오는 것도 또 올라올 때 윗골이 맞고 윗골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것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GS 글로벌 역배열 끊고 크게 행보 형태로 주요하게 노랑에서 역배열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작아 보이지만 30% 이상 올라간 자리고요. 이때도 크게 올라간 게 한눈에 보이죠. 이세번의 자리를 대입해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어, 이전처럼 올라가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거고 일봉은 역시 동일하게 역배열 돌파 초입 이후에 정배열 정고돌파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장기입형 돌파하고 정고돌파 나온 자리 또한 이날에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점으로 본 거죠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은 시작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 요거를 과거의 매물 소화로 받고 종가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3,100원에 추천을 드렸고, 다음날 9%, 이틀날에 18% 급등이 나와주면서 단기 수익을 크게 보여줬고요. 상승했던 이유는 석탄, 그리고 페라이트. 석탄으로 21일에 급등 나왔고 오늘은 페라이트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히토루 대신 페라이트를 사용할 전망이다. 이에 삼보전자 이지상한가 나왔고 GS글로벌도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이 나와준 겁니다. 요날 종가에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9% 상승 네,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온 거고 흔들면서 더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8% 급등이 시원하게 나와줬고요. 카톡 리딩 캡처고요. 4월 21일 종가 배팅 추천주 검정별 넣고 GS글로벌 한 종목 좋습니다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검정색깔별만 잘 보시면 됩니다. 매수가 헷갈린다 어떤게 추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초호분들 간혹 보이는데 검정색깔 별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추천 시간대는 3시 20분 전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동영상도 찍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이지 기존 추천주였죠. 역시 역발 끊고 역발 끊고 올라오는 두 번의 타점에서 주요하게 추천드렸었고 최근에 노란색 박스 돌파한 고점에서도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좀 흔들다가 상한가를 가졌고요. 다음 STX 니켈 관련주로 추천드렸었죠. 역시 타점은 역발 끊고 돌파 초입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 어깨 머리 가면서 수익을 준 거고요. 얘도 동일하게 고점 박스에서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이지도 그렇고 STX도 그렇고 둘다좀 크게 흔들면서 갔기 때문에 제대로 먹기는 힘들었고요. 좀 더럽게 움직이면서 갔죠. 크게 박스로 보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잘 올라간 거지만 조금 작게 보면 더럽게 움직이면서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다음 AFW 역시 월봉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한번 추천드리고 수익 나왔고요 다음 또 박스 돌파 흐름을 보여줄 때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제 박스 돌파를 성공하면 뿅 올라가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또 박스의 흐름이 나와주는 거겠죠 이번에는 바로 뚫고 올라가면서 돌파기준 40% 수익 나와줬고요. 눌림기준으로는 70% 이때는 35% 다음 유니온 히토류 관련주 큰 역배열 끊었을 때 추천드렸고 이후에 4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때는 작은 역배열 끊고 올라가면서 큰 역배열을 뚫은 자리 유니온 머터리얼 1봉 얘는 요날에 4 0 0 0원쯤에 눌림매수 드렸구요 단타는 손절 나오고 스윙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윙 손절을 제가 3,400원 드렸어요 요 추세하단 지키고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요자리 지키고 올라갔죠 여기서도 눌림매수가 가능했던 구간이고요 여기가 손절가니까 1차 손절가니까 손절가와 가까운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손절을 짧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손익비가 좋아지죠 손절은 짧고 기대수익은 커지는 월봉은역열 끊고 여기 전고 돌파하면서 크게 올라갔고요 히토류 이슈로 올라갔고 또 얘네가 페라이트 관련 주기도 합니다 히토르면서 베라이트니까 개꿀이죠. 다음, G2 파워. 얘도 역배열 끊고 올라가던 자리에서 재추천드렸고, 80%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두 다 초록권에서 추천했고, 추천했던 타점이 비슷하죠.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들. 상승 이유는 윤석열이 미국에 방문을 했고, 이게 원전 업계에 호재를 가져질거란 기대감 전일 시외상승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정석반짝이 나왔습니다 고가 11% 종가 마이너스 5% 하지만 여전히 단기입평 위에 있습니다 단기입평 보면서 추세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리파인 전세사기 유일 관련주죠 요때 추천드리고 올라갔고 또 눌러주고 반등 기대하고 추천드렸습니다 요거는 AFW랑 유사한 흐름 나온거죠 이런 박스 내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거고요이 파인도 이 박스 내에서 최대 3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또 고가 14% 찍어주면서 단기 고점 경신해줬죠 최근에도 반복 추천을 드렸고 4월 말에 전세사기 특별법 이슈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4월 2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 날 흐름 볼게요 모베이스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0%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고요 모베이스 모베이스전자 역시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6%, 종가 11%, 정석반짝 화승코퍼레이션 시간의 9.8%, 고가는 9%, 종가는 마이너스 3% 역시 고점 반짝이고 k l n e t 시위 7.5%, 고가 11%, 종가 모합 한국항공우주 시간의 7% 상승이었고 고가 6% 종가 3% 이구산업 13% 고가 찍고 3% 마감 시간으로는 6.8% 상승이었고요 다음 한신기계 반짝 6.1 CNS 반짝 G2 파워 반짝 유니온 반짝 했지만 그래도 좀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 시간으로는 4% 고가 27% 종가 18% 마감 시초에 하락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시가 회복하고 흔들면서 쭉 올라갔다가 또 살짝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퍼스텍 반짝 현대무벡스 반짝 한전기술 l i g n x 1 CTC바이오 셀바이오 휴먼텍이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했고요 신규 상장주 어,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거고 시간외로는 2.7% 상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 마감한다 이 패턴을 숙지하시고 시초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오늘 그나마 크게 상승 마감한게 유니온 또 상한가 마감 나온게 셀바이오 휴먼텍 이렇게 두 종목 정도가 강세를 보여줬고 나머지는 모두 정석 반짝 하락이 나왔다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 테슬라가 히토류 대신 페라이트를 사용할 전망이다. 그 전에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다. 이에 올라갔고요. STX, EZ, 사마전자, 한국내와, 나노, 유니온, GS글로벌, 동국, RNS 히토류 관련주들이 대개 다 페라이트 관련주입니다. 다음, 비철금속 니켈 관련주, STX가 세계 1위 니켈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니켈 강사업을 설립을 했다. 이에 예, STX 그룹주들이 크게 반짝하면서 커플링 반응을 보여줬고요. 다음, 방산 관련주, 한미정상회담, 방산과 원전에 주목을 해야 한다. 얘네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버프로가 좀 크게 반응을 보여줬고 다음 자동차 부품 관련주 현대차가 오늘 좀 크게 올랐죠. 정고 돌파 해주면서 실적이 역대 최대로 나왔다. 1분기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1위 이에 현대차 협력사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장 막판에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 시에로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마감 후에 그리고 동시효과까지 급등이 나와주면 시에로는 차액실현 하락이 나옵니다 다음 2차전지 리튬 AFW 추천주였고 크게 상승이 나왔죠 오늘은 좀 상한가 다음날 크게 반짝하고 하락이 나왔지만 최대 70%까지 수익권을 줬고요. 덕양산업상한가 근데 덕양산업은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강세가 나왔고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유일관련주 다음 영상 컨텐츠 시초의 강세를 보여주고 죽었던 섹터입니다. 윤석열 만난 넷플릭스 4년동안 3 3주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6년치의 2배 예, 쇼박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알로이스가 가장 크게 반응을 보여줬고요. 원격 진료 관련주 비대면 진료 일정이 있었고 예, 비트 컴퓨터가 가장 크게 셀박스 에스케어와 함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무너지고 있는 섹터인데 6월까지 AI 데이터 정책 방향을 정립하겠다. 그리고 AI의 발전을 크게 가속화할 것이다. 이에 살짝 고개를 들면서 추세를 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셀바스 엑스케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마음 AI 요 정도 종목들이 좀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고요. 다음 사료 관련 주. 전세계적으로 쌀이 부족하다 아, 예, 누보, 한일사료, 대한제당, 미래생명자원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품절주, 지수 하락에 따라서 코데지 컴바인 양지사, 신라섬유 로봇 관련주, 최근에 급등 나오고 크게 빠지고 눌림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현대무백스, SP 시스템스, 티로보틱스 다음, 제약 개별 강세, 펩트론, 차세대 항암제, ADC, 삼성과 위탁 진행 수혜를 보고 있다. 다음, 원자력 발전 관련주, 한국, 폴란드 원전 합작 법인의 한수원 49% 투자를 원한다. G2 파워가 52주 신고가 나와줬고요. 기존 추천주였습니다. 다음 개별 테마 가스텔바작, 지니틱스, 모비스 개별로 읽어보시고요. 다음 4월 25일 시간의 특징주, 틴크웨어 상한가. 현대차가 포티두탑 주식을 1조 5천억원 더 산다. 틴크웨어가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사 쪽으로 반응을 보였고요. 월봉 최근에 고점 찍고 여기서 추세이탈하고 역배열로 빠집니다. 역배열로 빠지다가 살짝 끊고 바닥에서 박스 형태로 횡보가 나와주고 있고요 월봉상 14,5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 전고점 16,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1봉 최근 역별 끊고 장기 입평 돌파했다가 현재는 지수에 밀린 흐름이고 바닥에서 30% 정도 올랐다가 밀렸네요 시간의 상승으로 14,240원까지 올라왔고요 14,240원 시간으로는 다시 121선 회복하고 이역배열도 다시 올라섰습니다. 종가상 계속 이 가격 위로 형성을 해주는게 중요하겠죠. 14,000원 위로 지켜줘야지 이게 다시 전고점까지 그 전에 장기입형 2개 1 4 0 0 0 중반 가격 저항대도 보시고 안착을 해주면 이렇게 박스가 당분간 나올 것 같고요 실패를 한다면 밑에서 박스가 나와주겠네요 다음 GW 바이텍 9.8% 70억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증 중에 유일한 호재 3자배정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장중에 이 공시가 뜨든 시외에 이 공시가 뜨든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할 확률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동전 주네요. 상패 위기 한번 있었고요. 거래 재개되고 튀었다가 다시 도로 쭉 크게 빠지면서 동전 주가 되었고 이런 거는 뭐 아무리 바닥에서 크게 가든 말든 관심을 끕니다. 최근에 121선 저항 정직하게 봤다가 그때 안착을 했는데. 상한가, 상한가 다음날 반짝하고 그대로 정석 제자리를 보여주면서 이탈 또다시 올라오는데 계속 121선의 저항이 또 정직하게 걸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7, 1, 1까지 올라왔고 일단 시간의 상승으로는 121선을 돌파를 했네요. 종가상 690, 종가상 690을 딱 안착하고 위에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서지 못한다면 이전처럼 이렇게 꼬리만 남기고 꼬리만 남기고 이렇게 꼬리만 남기고 다시 121선 밑으로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저항 때는 전고점 몸통 800원 초반대 다음 900원 정도 위꼬리 여기가 이제 1년선 가격이랑 겹치는 자리고요 또한 중간 가격대로 750원 정도도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주요하게 3개 저항대 보시고 120에서 안착 실패하면 다시 또요 박스에 갇히니까 1차 지지는 600원 정도 보시고 다음 또 이렇게 527 여기 이탈하면 계속 신저가로 역대 신저가로 가는거니까 반드시 이탈마다 정리를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정리 정리 동전주 적자 지속종목 길게 보유하지 말자 다음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철강제 장기공급계약으로 기술 협력 강화를 한다. 최근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또 눌림 반등이 나와주네요. 포스코 스틸리온 시간에 9.8% 전 고점 저항대 4만원 정도 여기를 돌파하고 크게 올라가줬다가 또 크게 빠지고 N 패턴으로 크게 반등이 또 나와줬습니다. 약별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4만원 돌파하고 뿅올라갔고요 전고점 몸통구간 전 걸린채로 떨어졌고요 1봉 여기 박스 돌파 전고 돌파 해주면서 급하게 올라갔죠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고점 은봉 윗꼬리 나온 다음에 정직하게 무너졌고요. 여기 보유자분들은 이때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하냐면 은봉 윗꼬리가뜬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날의 저가 그리고 전날의 상한가 종가 이두 개를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고 이탈마다 분할 매도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중간 값으로 65,000원 하나 넣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탈 나오면 여기까지 6만원까지 쉽게 빠진다. 최근 박셀바이오로도 설명을 드렸죠. 6만원까지 쉽게 빠졌고,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이탈을 하게 되면서 무너졌습니다. 6만원이 최종 가장 중요한 지지 중에 하나였고 이탈하면서 연속 하락이 나오며 단기 역배열이 잡혔다 시간의 상승으로 5만 8천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5만 8천원 이제 내일 또이역배열 끊고 안착 시도해주는 자리가 나오는거죠 여기를 끊고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추세전환 또 N패턴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거고 실패하면 계속 이 역배열에 갇혀서 내려갑니다 내려오게 되면 5만원정도 요 상한가, 시가, 지지가 또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단기평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5만원정도가 15일선 지지자리고 지금 6만원 기존의 맥점이었던 6만원이 5일선이랑 일치를 하네요 6만원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때는 급등했다가 5일선 이탈, 1일선 이탈, 15일선, 21선 차례로 다 이탈하고 급등 전 주가까지 빠지고 행보가 길어졌고 이때는 15일선 지키고 이런 고점 박스 흐름을 보여주다가 급등하고 한번더 올라갔습니다 15일선 지지가 중요했다 지금도 15일선 지지가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추세는 끝났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게 15일선이 되는거죠 포스코 DX 구 포스코 i c t 고요 역별 끊고 올라오는 무릎자리에서 중장기 추천드렸습니다 이때는 전고점 돌파 구간인데 로봇 신사업으로 이전보다 더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뚫고 또 추가적으로 급하게 상승이 나와줬네요 최대 210% 상승이 나와줬고 월봉이고요 역별 끊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추천하면서 1차로 만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원이 이렇게 박스로 봤던 거고요 여기까지 가고 만원 안착하면 다음 역대 신고가 가격까지 간다고 말씀드렸고 또 여기 안착하면 2만원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만원까지 가진 못했지만 2만원 근접을 했고요 제가 만약 2만원 기다리지 말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 하락시에 분할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리딩을 보시면 포스코아이 시티 중장기 목표는 2다 2만원 이상까지 준거죠. 그리고 만원 안착시에 15,000원 역대 신고가까지 상방이 열린다. 만원 안착자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매수하고 여기까지만 먹어도 50% 수익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도 50% 수익권 뒤늦게 어, 박스 상단에서 잡았어도 50% 수익권 여기서 또 2만원까지 노려봤으면 또 30% 수익 나왔고요 물론 30% 꽉 차게 다 먹진 못하겠지만 그 절반의 절반만 먹어도 단계에 큰 수익이었으니까 이렇게 최대 210% 수익이 나와준거고 본인이 정한 목표가든 제가 드린 목표가든 무작정 그 가격까지 홀딩하면 안됩니다 홀딩하다가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락시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예시로 9만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10만원에 팔아야징 하고 가만히 홀딩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잡아놓고 10만원 도달 안하고 빠졌기 때문에 수익 반납, 손실 전환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목표가 도달하지 않고 빠질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주자. 물론 본인이 초장기 포지션이다. 그러면 이런 하락도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버틸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수익 반납이 가슴 아프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반드시 하락시에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포스코 DX도 제가 목표가를 2만원 이상으로 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2만원 도달 못하고 또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때는 하락시 분할 매도를 계속하면서 수익을 챙겨주셔야 한다 자 1봉은 15일선 지지받고 한번더 크게 튀어줬고요 오늘도 15일선까지 장중 이탈 나왔다가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살짝 걸치고, 지켜주고, 마감하면서, 시간으로 또 5%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15,200원까지 올라와줬구요. 오일선 가격이 15,5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오일선을 1차로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일선, 회복 다음에, 이제, 전고점 몸통, 윗꼬리 저항. 요렇게 두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지는 오늘의 저가. 다음 15일선 밑에 상한가, 종가 다음 21선 이렇게 단기적으로 4개 보시면 됩니다. 21선 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만원까지 또 빠르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리 길게 보셔도 21선 이탈 나오면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밑에서 잡았던 보유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올 때, 5일선 이탈 나오면 분할 매도. 그리고 1일선 이탈 나오면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하는 겁니다. 다음 또 남아있는 물량은 1 3 0 0 0원 이탈하면 분할 매도인데, 남아있는 물량은 아직 홀딩이 가능한 거고요. 물론 요 대응은 본인의 평단에 따라 다릅니다. 내 수익권이, 내 평단이 여기다. 그럼 수익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이탈이 이 나왔음에도 분할 매도 안하고 전량홀딩이 가능합니다 좀 널널하게 대응이 가능한 거죠 수익권이 크니 하지만 평단이 여기다 그러면 반드시 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금방 본전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이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파요 반드시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박셀바이오 여기서 추천드렸고 단계 6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분할매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손실전환 당했죠 이렇게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고 했으니까 분할매도 또 중간값으로 분할매도 분할매도 이런식으로 전략매도 챙겼어야 한다 다음 포스코 엠텍 시간에 4% 상승 역별 끊고 올라올 때 전고 돌파하기 전에 추천드렸고 전고 돌파하면서 급하게 역대 신고가 찍어졌습니다. 올라가고 현재는 많이 빠진 상태고요. 여기 역대가 끊고 올라갔던 그리고 전고 돌파하고 급등했던 타점 복습하시고요. 이런걸 다른 종목에 대입하시면 돼요. 이런 자리에서 이게 다른 종목이라 치고 어, 여기서 돌파하고 안착하니까 크게 올라가던데 포스코 엠텍이 예전에 이런 자리에서 크게 올라가던데 딱 안착이 나와주면 어, 이때 1차 추격 매수가 가능한거죠 현재는 21선까지 빠진 상태에서 4% 반등 26,300원 까지 올라왔고요 5일선이 28,000원 정도 합니다 28,000원 회복이 1차로 중요하고 다음 저항 때 전고 몸통 다음 역대 신고가 윗꼬리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지는 오늘의 저가 다음 수평 지지 2만원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두개 보시면 되겠네요 2만원 지지가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 중간값으로 22,500원 넣어주셔도 되겠고 오늘의 저가 2만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음 금량 7.4% 콩고 리튬광산 지분 확보 금량은 단기 2000% 상승이 나온 작전주고 고점 운봉 윗골이 나오고 현재 추세이탈 하락 중입니다 그 중에 시간에 상승이 나왔고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자리 혹은 반토막을 주의해야 되는 자리고 반토막 시에는 5만원 깨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가 최근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되고 하락 이슈가 있었는데요. 밧데리 아저씨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24일에 자사주 매각 계획이 있다. 매도를 할 거니까 미리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언지를 줬고요. 이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200만 주에 대한 자사주 오버행 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 그러니까 대량 매도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미리 말을 해줬고요. 17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각 계획 이에 공시 비반 논란이 일자 금량은 230만 주 중에 200만주를 장례 매도 혹은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공시를 했습니다. 처분 규모가 1,300억원, 처분 예정일은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대량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올 건데 언제 처분할지는 미정이니까 불안 불안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거죠.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천리, 선광, 서울가스 이런 종목들도 어떤 이유로든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고점 자리였죠 금량도 최근 21선 추세타고 21선 찍히고 여기서 21선 찍히고 박스 돌파하면서 한번더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에서 11선, 15일선 이탈 다음 21선까지 이탈한 시점에서 계속 하방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된거죠 가짜 반등 주고 밀렸고 지금 시간에 상승 나온 것도 또 튀었다가 이후에 더 크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는 이렇게 고점에서 역배열 잡혀있고요 종가상 65,000원 한착을 하고 역배열을 끊어줘야 N 패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실패하게 된다면 계속 역배열로 밀리면서 61선까지 빠지고 61선 이탈하면 밑에 장기 입평까지 차례로 하락이 나오겠죠. 시간의 상승으로 63,300원까지 올라왔고요 65,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75,000원 그 다음 바로 이제 8만원, 8만원, 9만원. 역대 신고가, 역대 신고가 가격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 값으로 8만 5천원. 위로는 이렇게 저항대 보시고, 5천원 단위로 끊어서, 작게는 5천원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1선 이탈하면 4만원까지 빠르게 무너지는 것도 이 최악의 여러도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의 저항 대 뚫고 우다다다 올라갔죠 근데 무너지면 기존의 맥점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이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부디 요 61선 이탈 없이 지키고 약배가 끊고 또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가면서 모두에게 다시 수익권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이 월봉을 보면 안 무섭나봐 난 오줌 칠일 것 같은데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종목들 신풍제약 카카오, 시젠, 과거의 LNF 뭐 이후에 역대 신고가가긴 했지만 크게 오르고 제자리. 크게 오르고 거의 제자리. 지금도 LNF는 역대 신고가 찍었고 현재도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겠죠. 뭐 업황이 좋고 실제가 있는 종목이고 테마주가 아니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실체가 있고 해도 매출이 좋고 재무가 좋고 해도 오버슈팅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한다 치더라도 큰 상승이 나오면 큰 하락이 나왔다가 이후에 더 크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 못하면 자꾸 요런큰 하락파동이 걸려가지고 괴로운 거죠. 이런 최악의 흐름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초보분들은 이런 최악의 과거 사례들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용감해. 올라갈 때 수익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에 또 잘못 들어가가지고 물리면 앞에 번거 다 이러니까 이런거를 경계를 하셔야 된다 다음 나노 6.9% 티타늄 히토류 관련주고요 미세먼지 관련주기도 합니다 미국 하락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추진 소식 영향도 추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히토류 쪽으로도 볼 수가 있고 월봉부터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한번 올라와주고 또다시 역배열로 빠지다가 밑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최근에 박스 돌파를 해줬죠. 윗꼬리로 뚫었던 구간이 있지만 종가상 안착은 못했는데 이번에 박스 돌파 확실하게 해줬고요 1봉상 이때도 티타늄 히토르 쪽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빠졌고 어, 지금도 뭐 히토르 쪽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482선 1380 안착을 하면서 또양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시간의 상승으로 1547까지 올라왔습니다. 1547위꼬리 저항 대위꼬리 저항 대 그 이전의 시가 기준으로 주요하게 3개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 481선 지지 다음 오늘 시가 지지 그 주요하게 2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저항대로는 1500원이고요.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는 파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고 금방 제자리 또 크게 오르고 금방 제자리 로 파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와주고 또 크게 무너지는거 경계하시구요 월봉상으로는 박스 상단이고 박스 매매하면 되는데 파동이 너무 크니까 초보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껄끄럽다 박스 하단에서 매수해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는 매매를 하는게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또 천원 이탈하고 동전주로 끌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요소가 있고요. 다음 조선 내와 4%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고요. 포스코 퓨처엠과 업무 협약 체결 사실이 부각이 됐다.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기도 하고요. 월봉은 이렇게 역배를 끊고 빼꼼 올라왔던 자리에서 전고점 돌파하고 빵 튀었다가 밀렸고요. 15일선 부분까지 빠졌다가 11선, 15일선 정도까지 밀렸다, 시간의 상승으로, 1,700원까지 또 올라와줬습니다. 1,700원. 오일선 가격이 1,300원이니까, 1 여기 회복해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오일선 회복 중요하고, 다음.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랑, 시가 몸통이랑 가까우니까, 그냥 몸통으로 보시고, 다음 윗꼬리. 이렇게 위로 저항대 보시고, 밑에는 이평선 깔려있으니까, 이평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최악으로는 20일선을 리탈하게 된다면 빠르게 60일선까지 9000원 깨지는 것도 8000원대까지 내려오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상승파동이 크면 하락파동도 크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걸 조심해야 한다 다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2.6% 14억 정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체복 관련해서 좋은 뉴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역배열 돌파했을 때 추천드렸고 박스 매매 반복하다가 이탈 나왔을 때 여기서는 손절하던가 회복 나오면 추매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역배열 돌파 또다시 나왔을 때 제추천드리고 추세가 쭉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행보하다가 개미 털고 V자로 급등시킨거죠. 15일선 추세 타면서 쭉쭉 올라가졌고요요때 제추천하고 쭉 크게 시원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에코프로처럼 홀딩하기가 수월했죠. 이후에 이제 여기 수평지지 이탈하는 구간에서 매도 자리가 나왔고요 매도 폴딩 하다가 요구간에서 분할 매도 또 요구간에서 전략 매도 하던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고점에서 쌍봉 형태로 이탈이 나온 구간이었기 때문에 경고 드렸고 크게 121선 부분까지 쪼로록 빠졌습니다 현재는 또 과거처럼 역배를 끊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16,000원 정도 여기 지키면뭐 박스를 보여주든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든 V자로 또 올라가주든 상승 흐름을 보여줄거고 이탈하면 더 크게 시원하게 빠질 수가 있겠죠. 기존에 저항이었던 이 자리까지 1차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탈은 반드시 전략매도에서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지켜준다면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고 박스 매매 대응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역배열 끊고 올라갔었고 지금도 역배열을 살짝 끊어준 구간이다 다만 차이점은 거래량이 이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가 이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저항이 좀 강력하겠죠. 단기 2평으로 보면 15일선 이탈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15일선 이탈부터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고 61선 이탈하고 더 크게 빠졌고 오늘 21선 안착 시도하다가 실패했고요 21선 가격이 19,000원이니까 1차적으로 19,000원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 61선 21,000원 이렇게 단기 저항대 두개 보시면 되겠네요